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이오 관련된 대장주 7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시황정리 또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국빈 방문 한미 배터리 원전 수소 전방위 MOU 체결 그래서 기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주뭐 어,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주 어, 보시면 수소는 이제 대우 부품이 상한가를 치고 삼화부터 어, 이런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요 합이 따는 좀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또 배터리 관련 주들 어, 지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어, 지금 뭐 이 전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분기 최대 실적, 이 미국의 RIRA 세액공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6,332억의 어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 아주 좋은 그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젠솔은 지금 중국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흐름도 좀잘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엔솔은 56만원으로 마감을 지면서 2.9% 급등을 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바닥이 멀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사상 최악의 적자에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삼성 SK하이닉스 오늘 좀 소폭 하락했지만 어제 그 급락한 이후에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2.2% 반등을 했습니다. 디젤값 급락, 미 경제 적신호가 켜졌다. 국제유가도 이달 들어 최저가를 찍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어,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어, 지금 2.2% 내려서 7.77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이제 80달러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 경제 흐름을 좀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자동차 부품 건설 날고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삼성전기 철강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IT 부품 수요가 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감소하고 있다는 그 어, 소식이 있었고.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14조대로 이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증가를 했죠. 모비스, 자동차 부품단, 그리고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어, 호실적을 좀 보였다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증가를 했고, 디스플레이는 적자 전환, 현대제철은 감소, LG 이노텍 감소, 또 삼성전기도 이제 감소한 이런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1분기에. 현대차 그룹 도요타 넘고 영업 이익 세계 2위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영업 이익률이 12%대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 지금 폭스바겐에 이어서 완성차 기업 쪽에서는 세계 2위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현대차, 현대 기아차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기아차 1분기 역대 최고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 2조 8,700억을 달성을 했고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 1위가 도요다였습니다. 판매량 기준 또 매출 기준 독일 폭스바겐 아직도 이제 뭐 폭스바겐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현대자동차 1분기 실적 37조의 매출액을 올렸고 영업이익 3조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앞섰죠 지금 판매대수 13% 증가 또 SK 현대그룹과 SK온이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 저 주가를 보시면 현대차가 소폭 상승 기아차 기아차 1% 하락 SK이노베이션 얘가 SK온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1.3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바이오주 어, 지금 어, 방미 경제 사절단 122곳 중에 바이오 헬스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적으로 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요 사절단의 규모로 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요 경제 사절단에 제약 바이오 관련 그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제, 요번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이 경제사들 전의 최대 수혜제가 될수 있는 바이오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현재가 시가총액, 어, 보시면 애니젠이 대장주로 오늘 상가를 어, 오늘 그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역시 이제 작은 644, 644억, 어, 그리고 실적은 이제 개잡지의 실적이죠. 이, 이, 작년도에 이제 적자의 실적을 보였지만, 오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PBR 4.81배. 그 외에 바이오니아 12%, 어, 시가총액은 1조 대입니다 그리고 SD바이오센서 낙폭 과대 종목이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유중에 이제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펄을 보시면 이제 2배 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샤페론 얘도 적자 상태고 또 테라젠 이텍스 오늘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5천원 가격대 샤페론이나 이런 5천원 가격대 있는 종목이 어좀 상승률이 좋았고 시총은 이제 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이두 개가 다 그리고 xd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비율이 10%로 여기 가장 낮죠 그리고 jw 중의 제약이 이제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애니젠 어 관련 내용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펩타이드 기반의 원료의약품 생산 또 신약 임상 위탁 생산 기업이고 원료 화장품 판매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에니젠 지금 만원대의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거래량을 좀 실린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뭐 20만주의 거래량으로 오늘 13% 정도 상승을 시켰습니다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 관련 주 지금 뭐 2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뭐두 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탈모 화장품, 이 발기 부전 걱정 없는 탈모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앞으로 유럽 출시 예정입니다. 코스메르나 그리고 분자 진단 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RNA 신약 개발 관련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고. 탈모 방지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탈모, 이게뭐 어, 상당히 좋죠. 또 화장품, 탈모 화장품, 또 RNA 프로바이오틱스. 뭐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쪽은 다 묶여 있습니다. 이 바이오니아가. 어, 지금 전에 찍었던 5만원대 그 고점 부근 때까지 이제 바짝 와 있고, 어, 거래량은 이제 340만주. 아스타. 빈살만 관련 제약주입니다. 사우디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으로 최근에 요 보시면 30만주의 거래량으로 한번 이 바다권에서 뭐 2만주 때 거래됐던 이 아스타가 어이 시장에서 좀어 기대를 좀 받으면서 오늘 빈살만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단기간에. 4천원에서 3배 정도를 올렸죠. SD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관련주고, 어, 코로나가, 어, 사그라들면서, 이제, 거의 나락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만원대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어, 두 달가량을 좀 횡보했던, 어, SD바이오. 지금, CTT바이오가 경영권 분쟁에 지금 묶여있으면서, SD바이오 센서가, 이 투자회사가 6.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TT바이오는 동물의약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진단키트라든가 제약주가 어 지금 반려인이 상당한 규모로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동물의약품 관련주들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이이 제약주들이 어 동물의약품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샤페론, 항염증 치료제,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아토피 치료제 누겔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주고 지금 어, 어 초기에 지금 12,000원대에서 현재는 이제 5,4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샤페론 테라젠 이테스 유전자 기반의 예측 및 진단 또 관련 기업이고 어, 보시면 뭐 계속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테라젠입니다. JW 중해제약 우리 국내 수액제 시장 1위 기업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1년도 적자에서 335억 원의 흑자를 기록낸 JW. 그래서 시장은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을 때가 더 상승률이 좋죠. 지금 제약주 중에 그래도 뭐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JW입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도 이렇게 뭐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런 그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윤석열 정권에 어, 공들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바이든이 어, 지금, 이, 암과의 전쟁 관련해서 앞으로 이 제약주, 제약바이오주 말고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의 흐름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